키우고 있는 사바나모니터 보양식을 잡아서 먹여보자 이 사바나모니터는 평소에 충식을 주로 해요 귀뚜라미나 벌레 같은 거 그리고 야생에서는 미꾸라지도 먹고요 도마뱀 달팽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일단 입에 다쳐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먹성이 좋은 애들인데 그래서 오늘 충식 바로 메뚜기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바나모니터 분바야만 먹는 게 아니라 저랑 은혜도 같이 먹을 거예요. 아 뭐야. 은혜가 사실 영상 꺼지면요 영화 보면서 주로 메뚜기를 먹거든요. 튬업 트럼. <웃음> 이런 거할줄 알았는데 잘 받으니까 좀 서운해. 뭘 <웃음> 서운해? <웃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메뚜기를 은혜랑 같이 잡으러 갈 건데 거의 은혜가 잡을 겁니다. 은혜가 메뚜기 킬러거든요. 자 근데 잡으러 가기 전에 분바야 바로 보여드릴게요. 분바야가 원래 진짜 작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컸어요. 카메라 공포증 있어. 어 진짜 얘낯가린다 근데 여러분 사바나 모니터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기본 야생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핸들링 해주셔요 나중에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은 잠깐이라도 만져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지금 순해요. 자 이제 넣어주면 바로 열로 들어가요. 겁쟁이 이렇게. 은혜 이제 가자. 메뚜기 잡으러. 준비됐어? <웃음> 아 오늘 그거 아니다 혼자 가기 싫어.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타이밍 진짜. 다시 하게요 렛츠 고. 아 너무 빠르잖아. 렛츠 고. 오케이 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바야 줄라고 메뚜기 잡으러 왔는데 은혜가 오늘 다 잡을 거예요. 하하하하 <웃음> 이렇게 s n l 받구나 너. 하하하 <웃음> 괴롭같네 먼저 얘네 메뚜기를 잡을 때는 <웃음> 오 저기있어 저기있자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개진다 <웃음> 진짜 없네 봐봐 오두 마리 잡았어 오 1타입이 의조코 매부적코 마당 쓰면 죽구돈? <웃음> 벌써 두 마리 메뚜기를 할때 이런 데 이렇게 가야지 아 무서워 왜왜뱀 나올 거 같아 너 뱀? 무서워? <웃음> 뱀 뭐가지를 잡아가지고 술에 담궈봐 <웃음> <뭘> 술에 담궈봐 <담가도 웃음> <웃음> 이런 데 이렇게 해봐 해봐 그냥. 아 지금 내가 두 마리 잡았는데 말이 너무 많네 죄송합니다 뱀 메뚜기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잠깐만 내가 잡는 알았어 아니 저기 뒤에 있잖아 <웃음> <나>. 여기도 있다 <웃음> 그렇지 잡았어? 야볼다 뜯어버리네 이렇게 어? 뭐야? 아 놓쳤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여줄게. 야 보여줄게 야, 야야야 이렇게 먼저 해야 돼 야야야야 리발렛키안 들리지 이렇게 딱 잡는 거야 봤어? 어. 안 보고 있었네 이렇게 야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 야, 야. 야. 가만있어 리발렛키아 아, 아, 놓쳤잖아 안되잖아 천천히 와야 돼 은혜야 어딨어? 앞에 있잖아 야야야 봤어? 야. 가만있어 리발렛키 <웃음> 야야 아유 너 때문에 망했어 야야야 가만히 소리질러 야야야 해 야야 리발레키 <웃음> 잡았어? 불다 뜯어버린 게 개웃기네 불 같이 넣지마 같이 넣지마 배짱이 잡았어요 배짱이 그냥 오디오가 이따구로 돼있으면 안 돼요 <웃음> 그럼 이렇게 할까? 아 마이크 테스트 <웃음> 안돼 안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뭐 봤어? 가만히 있어 나안보이는데 나 리발레키 <웃음> 빨리해 답답해 제가 잡 습어 <웃음> 잡았어? 어 있었어 어여디다 여기다 아쟤못 잡았네 엄청 빠른 매뚱이라 너가 져 내가 이겨 AI 출동 <웃음> 개록 갔네 <같네. 웃음> 사실 저기 큰 카페 있어가지고 저 창피해서 <웃음> 저기서 구경하고 있어 너. 그래가지고 저건 못하겠어 <웃음> 소심한 관종 그냥 으십다십다 삼소금에 두게저 개빠르네 이 새끼 어, 감탄사 나왔네 이랬기 얘는 왜 둘이 붙어있었지? 아한 마리가 뭐야? 더 있었네 오 뭐야 니가 한거야 <웃음> 어떡해 왜애기를두 마리를 업고 있었네 이거 룬가룬가야 세 마리가 같이 한다고? 군소도 세 마리가 같이 하잖아 에이, 아니겠지. <웃음> 동심을 지금 지키고 싶은 느낌인데, 맞지? 어. 너 서른이야, 정신 차려. 나도 그런 거 모르는데. 은혜야! <웃음> 배장이 여기 보이지? 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웃음> 어? 밑으로 내려왔어. 이야, 끝내주게 잡네. 띠띠띠띠띠. 대장이 나네. 뭐야? 어, 이 저... 잡기 진짜 힘든데, 어... 날아다니네. 너 정말 아니다. 개 빠르지 나. <웃음> 자만하지 마, 개빡치니까. 넣어버라 <웃음> 어? 야야야, 어? 잡았어? 뿔다 뜯어버리네 이렇게. 수, 있어 있어 있어, 됐어? 넣어서. 오호. 오, 오. 자, 여러분 이 녀석 진짜 잡기 힘든 녀석인데 얘를 잡네. 저런다. 나대주마 <웃음> 신형 A 이 e. I. <웃음> 이제 카페에서 안 보여? 더잘 보이는데 여기? 여기 숨자. <웃음> 거기서해 신형 A 이아 e. <웃음> 근데 진짜로 로봇으로 보는 거 아니겠지? 그 말이 되냐? 아, 방어저이개 재미없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웃음> 잡았어? 거짓말 하지 마. 걔 진짜 힘든 놈이야. 열 와, 이럴게요. 개코. 나와버려? <넣어버려>. 달아버려? 툭툭 <웃음> 쳐먹은 거 괴롭 같네. 너뭐 잡았어? 어, 럼사고의 뚜기. 하나, 둘, 셋. 열어버려? 떠버려 다, 다, 다. 이씨. <웃음> 미안, 미안. 지금 이 정도면 분바야할 거는 잡았거든, 은혜야? 이제 우리 둘 먹을 거 잡아야 돼. 너 먹을 거만 잡으면 되겠지? 너도, 너도. 2인분. 아니야. 사장님, 사장님 2인분이요. 아니야. 이거 제목 뭔줄 알아? 메뚜기를 잡아서 분바야 은혜한테 먹여보자. <웃음> 아니야. <웃음> 맞아. 말해. 얼마나 했다고 절로 들어가야 돼. 왜 여기에 많은데? 저 안에 훨씬 많고 카페에서 안 보여가지고 너 AI 막할수 있어. 저만 AI로 바로 뛰어가. <웃음> 구형 AI구나. 구형 AI. <웃음> 저기 풀 위에 앉아 있는 거 아, 보여? 아 배짱. 어 안에 어. 어, 안에. 했어? 어 어. 다리 한짝 없어. 괜찮아 어차피 다리 없는 상태로 먹어야 돼. 뭔데 지금? <웃음> 자랑 <웃음> 열어버려. 먹어버려? 닫아버려. 어때요, 내가 잡으니까 재밌지? 아니. 그럼 너 이거 억지로 하는 거야? 응, 내 네, 조. <웃음> <웃음> 은혜야 이제 카페에서 안 보이나. <웃음> 네네네. 네네 으. 으, 으, 으.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그렇지! 물다 뽑지 말라고! 와, 대천다얘 네. 네. 네. 색깔이 진짜 예쁘다. 너가 더 예뻐. 으, 빨리 너. 로맨스를 할 수가 없네. 열어버려. <웃음> <로레>. 넣어버려. 렁 <웃음> <너무 예쁘네>. 네. 고렁석고 <웃음> 어, 네. 네. <럼서구>, <웃음> 그렇지, 그렇지. 열어. 넣어버섯, 그 넣어버섯 하지 말라고 했지. 내맘미야내맘미야 으. 어, 여기 낭떨어져 있어. 하박성도 안 입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은혜너 지금 예쁘다, 여기. 크럼프 보여줘. <웃음> 아, 얼마 전에 슈퍼 보고 크럼프 연습하더라고요. 내 어깨에는 크럼프가 맞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내 생각인데, 이건? <웃음> 근데 오른쪽에 여기 절벽인데 괜찮아? 보여? 위험해, 절로 가있어. 알았어, 알 네, 알았습니다. 그러자. <웃음> 기도하는. <웃음> 불을 살리겠다는떠버라 아, 개맛있는 벼맷뚝인데. 저거는 시공으로 완전 가능해. 어이. 아니야, 쟤못 잡아도. 너 레벨이 아니야. 아이씨 내려갔다 올게. <웃음> 우와! 왜, 왜, 왜? <웃음> 귀여워 우와 다가깨비 암컷이야 서른 거토얘 너가 먹는 거야? 아니야 그럼 얘 아오 주자 아오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 아오 그럼 누구 주고 싶어? 아오 줘 근데 너왜아 아오 하면서 아쉬워했어? 맨날 문만 쳐면 밥 달래 <웃음> 열어버려? 넣어버려? <나와버려>? 다아버려 <웃음> 왜냐 너한건 했어 예뻐 예뻐 저 잡을 때만? 아니뭐발견했다 <웃음> <웃음> 다운샷이 개웃기네 진짜 소질인 거 알아? 영상 이거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왜왜왜왜 <웃음> <웃음> 뭐야 왜, 왜, 왜, 왜? <웃음> 거의 말벌 아저씨 아니야? <웃음> 몰래 슬쩍 <웃음> 얘 잡을 수 있어 얘? 야야 예발라기 성결아? <웃음> 돌리는 거 괴로간다 우리와라자래아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오오오 얘도 방아개비 얘네가 수컷 작은 애들이 열어버려 넣봐보자 닫아봐서 은혜 은혜 은혜 빅존 빅존 여기 여기 여기 봤어? 어. 몸 날려 <웃음> <웃음> 이야. 이만 때쯤 되면 열때마다 한 마리씩 탈출할 수가 있어 음, 열어버려 너무 좋다 <웃음> 어 <어이>. <웃음> 은혜 <웃음> 내체집통에선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웃음> <와>. <웃음> 뭐야 <웃음> 두 아, 마리 잡았어 뭐야 거짓말 <웃음>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개큰거두 마리 잡았어요 와. 너넨 다 잘못 걸렸지 열어봐서 <웃음> 나와봐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건데 겁나 많습니다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위에도 엄청 많네 딱 그러면 1 0분마다 잡아볼게요 할수 있나? 내가 찍어줄게 아 이제 내가 잡아보는 거야? 어. 자 여러분 이제 제일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은혜를 좀 높게 쳐주느라 했는 분들도 말만 했는데 잡는 거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웃음> 나 이렇게 보고 잡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슥 훑잖아 그럼 애들이 나온다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웃음> 그럼 하면 안 되지 어, 어 편집 열고 대가리 쳐박고 닫아버려 야! 멋있어? 아니 <웃음> 열어서 대가리 쳐박고 들어가 나 이거 벗어도 돼 위에 거? 어. 벗어 벗어버려? 너 벗어 은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은나 벗어도 돼? 아이씨 아안 돼? 미친놈이냐? <웃음> 남사시력게 뭐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아 여기 있다 어디 커? 암소매 so <웃음> 아유 아이씨 뭐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마 <웃음> 벼메뚜기다 맛있는 벼메뚜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손을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갖다가 그냥 스윙 이렇게 하면 잡혀있어요 개쩔지 어이씨. <웃음> 야 여기 있잖아 어디 어디 어디. 아, 어디. 자, 여기 아 여기. 너무 컸다 아너 거짓말하고 있어 <웃음> 잡으면 어떡할 건데 너 잡을 수 있다고 저? 자 기분의 상수 오 뭐야 또 진짜 깝치지 마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얘네는 <웃음> 앞으로 뜨기 때문에 앞에서 밑으로 덮치면 아, 돼요 아 저기도 있잖아 빨리 있잖아 얘한 마리 일단 툭 잡고 한 손에 쥔 상태에서 날라갔어 쟤는 어쩔 수 없어 <웃음> 내가 잡으면 어떡할 건가 <웃음> 절 살겠습니다 절 들어가 아 여기 빅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1타입이 눈치고 저거, 매번저고마당저고 저거, 저거 빅존 두개 들어가 봐봐 여기 빅존 또 있어 오. 미쳤다니까 이거 근데 이제 가기로 했잖아 잠시만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아. 눈이 돌아가잖아 할 만큼만 하고 가야지 좀만 더 할게 어 잘가 같이 가 혼자 가지 말라 그랬지 뭐 <웃음> 옆에서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요 일단 집으로 가가지고 굼바야도 먹고 우리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덕나타야 집에 가자오 <웃음> <웃음> 역시 너도 헌터구나 열어봐서 <웃음> 닫아봐서 이제 진짜, <웃음> 아, 이제 진짜 가자 어? 은혜야 가기로 했잖아 질질 <웃음> 끌려나오네 아주 진짜 간다 나 카메라 끈다 너 여기 넣는 순간 어. 하나 둘셋자 여러분 께서 은혜가 요메뚜기들을 엄청나게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네, 요메뚜기를써바다 모니터로 페페랑 늑대거버싸다에줄 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고 약간 내 냉동실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절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들을 요 봉지에 옮겨야 돼요 여기서 빼서 한 마리씩 넣으라고 응. 한 마리씩 넣을 때 얘네가 또 튀어오르잖아 또 나온다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가 들어 <웃음> 심지 한 30초 됐는데 왜 이래? <웃음> 너무 작은 거 샀어, 너가 제발 엑스라지로 싸달라고. 수... 너랑 나랑 손 크기 똑같으면서. <웃음> 너 이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은혜야. 오호호여여여 요요요요요요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머지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웃음> 정신 차려도 눈깔 돌아갔어, 너.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웃음> 짤다 여기 다 넣었고 상만조수! 이제 잡아줘! 그렇지! 공격! 아 무섭대 은혜야 네. 엄마 잡아줄게! 기다려 여기 봐봐 <웃음> 이제 이거 묶어주세요 아 돌려봐 써버려 <웃음> 근데 은혜야 너 너무 이거 숙이면 이게 다 보이거든? 없다니까 <웃음> 슬플 의미야? 아니 아니 아니 좋아서 좋을 때 이렇게 하잖아 <웃음> 열어봐서? 벗어 <웃음> 쓰지 말라고 <웃음> 자라러 이렇게 딱 15분 정도만 넣고 기절을 시켜줄게요. 15분 뒤에 봐요. 나타나다1 5분지단다여러 나다 버려.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이 기절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오. 홀리 쉣. 왜 거기에 올리는 여기다 놔야 돼. 그게 좀 보기가 예뻐. 우리 엄마 화가잖아. 항상 외관 같은 걸좀 신경 써야 되네요 그래서 나 엄청 신경 쓰고 다니자. <웃음> <웃음> 뒤지네. <뒤져래? 웃음> 엄마 이거 은혜. 티라스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메뚜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은 거다 올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얘네가 공격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공격성이 뭐냐면 띵덕거리는거어 맞아 입에서 약간 소화액 같은 거를 내뿜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 애기 지금 어른 거야 안어었는데어 풀린 거야 얘는 어른 거야 어 어는 점이 낮아 너 어는 점 알아? 어 어는 점이 뭔데? <웃음> 어는 점이 뭔데? 하지 마라 <웃음> 자 얘네를 이제 저희도 먹고 사바나 모니터도 먹을 건데 사바나 모니터가 우리나라 자연에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메뚜기를 먹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병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한번 살균을 시켜줄 거예요. 바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먹을 걸 일단 나눠보자. 자요 섬소금 메뚜기랑 병 메뚜기들 있죠. 그리고 요거 있죠, 여러분. 방아깨인데 수컵 방아깨입니다자 요것도 맛있어요. 오케이, 우리 이 정도 먹고 요거는 분바야 잘라가지고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 배짱이, 너가 잡은 거 한번 먹어봐야지. 아 무슨? 알았어, 알았어 배짱이 먹지 말. 나도 싫어. 자 그러면 일단 요 녀석들 싸... 딱딱! 아, 씻어줄 필요는 없고 바로 대치로 가자! 빨리와! 빨리와! 빨리야, 빨리야, 광 방학 입니도 얼굴을 다 움직이잖아! 자, 일단 그러면 물 받아야죠! 셋, 둘, 하나! 워터야! 왜 오늘 힘이 없어요? 배 아파... 롱마려? 아니... 위가 안 좋은가? 몰라... 옛날 동의보감에서 메뚜기 먹으면 은 위에 좀... 아, <웃음> 워터야, 작게 해도 돼! 다시! 하나, 둘, 셋! 워터야! <웃음> 너무 재밌는데? 아, 미안해, 아픈데 재밌다고 해가지고... 엠비팅 갱! <웃음> 개 크네, 이 느낌! 자, 바로 워터야! 워터야! 여러분 일단 이렇게 팔팔 한번 끌어줄게요. 네, 화연 씨가 이제 가. 나 찍고 있을게. 아소리소리 아니 비트박스 연습 자 그럼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쭈앙 얘들을 살짝만 데쳐도 경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은혜는 제가 젓가락을 뭐 쓰는지 모르고 있죠? 아이씨 <웃음> 아 이거 괜찮잖아 이제 메뚜기를 먹는 거잖아 나안 먹는다니까 너 오늘 먹는다니까 제목이 아까 말했지 메뚜기를 잡아서 붐바야와 은혜한테 먹어보자 <웃음> 너 어그로야 <웃음> 자 여러분 약간 색깔이 지금 갈색을 띠집자 이러면 된 거예요 나가 자 그다음은 나머지 이거 우리가 먹을 거 진짜 잠깐만 담글게 얘네는 자 요정도면 됐습니다 자 바로 건들게요 자이렇게 됐으면 바로 터부터힘 <웃음> 빠져! 불! 나도 힘 빠져. 뭐 힘이 없어. 똥싸잖아 아까. 귀가스라이 팅이었어 소리 너무, 너무 아 아우. 자, 그러분 여기 이제 저희가 먹을 게 있잖아요. 메뚜기는 무조건 먹을 때 튀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여기 싹다 빼줄게요. 자, 그러분 여기서 아직 할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뭐냐면요. 요 뒷다리를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싹다 제거해줄게요. 되게 재밌다, 뗄때. 오 진짜 재밌네. 진짜 개 재밌어. 해볼래? 아니. 아니 진짜 재밌다니까 이거 봐봐. 오 진짜 재밌는데. 해볼래? 응. 남자가 <웃음> 하고 싶어할 줄 알았어. 뒤다리 빼놓은 거는 은혜가 아주 예쁘게 정렬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은혜가 저 불렀거든요. 메뚜기들이 되게 아름다워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웃음> 이 뭐야? 작품명이 있나요 혹시? 붐바야의 병정들 줄 맞춰! <웃음> 자 그럼 요렇게 두고 일단 얘네들을 바로 아오랑 붐바야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큰 애들은 붐바야가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애들 한번 먹을 건데 어떤 걸 먹이고 싶은가요 붐바야한테? 이게 약간 부드러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애들 싹다 어디에 담아주세요. 아니, 아니, 너 그릇을 못 쓰겠다는 그런 거야? 어. 야, 미친 거북이를 이렇게 치워라, 진짜. 분바야도 약간 고급스럽게 이렇게 먹고 <웃음> 싶다. 메뚜기 1인분 준비했습니다. 어, 분바야 좋겠다. 저는분바야가 거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 구석에 지금 차박해있거든요 에잉? 이렇게 해서 주면 먹는다고? 안 먹지. 아 콤바야님 <웃음> 콤바야 냄새 맡았다 이제 나온다 눈 감아버렸어 잠시만 여러분 일단 눈신처를 옆으로 빼둘게요 입에 즙 한번 묻혀봐 얘네 엄청 잘 먹는데 얘봐 이거 진짜 싫은 거야 어, 먹을 것 같은데 곧? 그렇지 맛있지? 어때 학원 메뚜기 맛? 아 먹어 <웃음> 그냥 방학기비 큰거큰거 큰 거. 이거를 그거 아니야 왜? 이걸로 쓰자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밑에 있어 <웃음> 어, 이거? 엉덩이 부분 빨리 달라 라삭 여러분 이거 한번 줘볼게요 먹을 텐데 내가 더. 너가 저도안 먹어 <웃음> 혹시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그럼 안 먹어 좀있 먹어 너 되게 잘한다 내가 밥 챙겨주잖아 그럼 그러면 럼그얘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바에가 온욕을 한번 시켜주면 또좋아요 어이 기분 좋다 어이, 이거 보세요 좋아하지? 아니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거라니까 아 진짜 안 먹네 예? 얘 얼굴 물에 단 거야 기분 좋은 거라니까 또 목소리가 싫은가 봐 <웃음> 미안해 분바야좀 시끄러워 참아 자 그러면 그러면은 분바야할때 이렇게 두고 아오한테 한번 줘볼게 아오는 아마 닥친 대로 다 처먹을 거예요 봐봐 기분 좋다 쟤 지금 오오오. 너가 아, 가니까 우리, 내가 없으니까 기분 좋구나 원래 우리 셋식구만 상만이랑 나랑만 친하거든 너는? 아, 네. <웃음> 너는 맨날 없으니까 아니야 봐봐 나한테 오잖아 상만이 이리 와 이리 와 봐봐 이 자식 총을 쏴야겠어 <웃음> <웃음> 오오오오오 아오는 여러분 요거 줄게요 요거 아오야 오오야야야야 야 그렇지 오우 미쳤지 얘는 얘는 돼지야 좀 딱딱한가봐 하지만 늑대고보 이유로다씹어먹지물 갈아줘야겠다 아오 이거 입에서 나오는거 봐라 오오 굵꽃굵꽃굵꽃 다 먹었대? 다 먹으면 고개 내밀어 <웃음>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작은애 있죠? 나요거 줄게요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니 이쪽으로 와 이쪽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그렇지. 이 작은 거는 바로 먹는다. 그렇지 아오 주니까 이거 좀살것 같네 자 여러분 아오가 얼마나 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어항에 있으면 한 500원짜리로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어항 5분의 1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어항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물 갈아줬거든요 여러분 얘는 매일매일 물을 갈아줘야 돼서 오늘도 갈아줄 거예요좀 더럽다고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엄청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뭔가 지금 주면 먹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항상 미꾸라지를 냉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아오의 주식이고요 분바야는 일주일에 딱한 번씩 주는 특식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진짜 환장합니다 오이죠 어, 여기서 해동을 이제 시키는 건데 자, 절대로 사바나 키우시는 분들은 미꾸라시를... 미꾸라지를 주식으로 주시면 안돼요 단식 일주일에 딱 한번 잠깐 주는 것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미꾸라지가 다 해동됐으면 은혜가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서운하긴 한데 어? 그렇지! 자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공룡처럼 씹을 거예요 뭐야? 너 조용히 해 라고 했지 아 미안 미안해 여러분 조용히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뒤돌아서 먹네 마치 <웃음> 쑥스러운가 봐 먹어 뭐, 그렇지 <웃음> 이때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줘봐 그거 또 먹을 수도 있어 야 이건 안 먹는데 냠냠냠냠냠 <웃음> 아 안먹는다 스트레스 주지 말자 진짜 이렇기는 평소에 귀뚜라미 잘 먹는데 우리나라 그거랑은 좀 다른가봐요 엄마 이거 은신처 해줄게 야가 들어가. 이 메뚜기 우리가 다 먹는다. 너 괜찮지? 진짜 다 먹는다. 너 이, 이, 이거 먹어라. 이자 그러면 다시는 분마야한테 특식을 잡아서 주지 않겠습니다. 특식을 잡아서 주는 거는 페페랑 아호한테만줄 거예요. 그리고 페페는 사실 고충류보단 갑각류, 어류 이런 쪽을더 많이 선호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열어버려. 자요 녀석들의 플러스 추가. 자 요렇게까지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들 지금 바로 들고 오다라다라다라다라 빨리 와 미니 후라이팬으로. 왔어 이 빨리 왔네. 자 바로 후라이팬. 깽 상만이 <웃음> 왜? 메뚜기 날래? 어? 여이씨. 너는 진짜 싫어해. <웃음> 아니 이거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어. 얘한테 너가 낯설지. 왜? 너 어, 집에 일주일한번 오니까. 그거 티게라스카야. 이거는 아니지. 이런 거 좋아하네 상만이 놀이기구처럼. 상만이 그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음... 음... 상의 표정 어때? 당황했어. <웃음> 이거 봐내 볼도 지금 할때였잖아 여기 침 묻은 거 봐봐. 그거 얼굴 치우려는 거야. <웃음> 자여러 이렇게 기름을 다담아졌어요 들어가라. 오야야야야 카메라 카메라. 물좀 쏘요. 됐다, 됐다. 이제 기름 안 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바로 간을 해야 됩니다. 랄로금. 야, 조금 넣어. 조금. 됐지?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어. 로무추. 로추, 어, 로추 해야지. 얘는 이제 32살이잖아. 이제 그런 거안해기로 로추, 로추, 로, 로추. 야, 야. 누가 <웃음> 한숨 쉬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자, 여러분, 이 정도 찍혔으면다 됐다. 지금 은혜 없거든요. 바로 턴오프. 봉사하면서 <웃음> 얘기하지마. 여러분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 기름을 쏙한번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빠졌으면요. 옛날에 시작해서 매뚜기를 먹는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워먹어도 생각나는데 약간 이렇게 옛날에 전통미를 조금 살려가지고 진짜 아 뭔데 알겠다. 이, 뭔데? 여기 설탕을 넣을거지. 그렇지. 여기다가 설탕이랑 소금도 살짝 넣어야 돼. 자그래 아주 풍미가 있어. 설탕이 있나 우리? 디라이에 솔직히 남자애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뭔줄 아세요? 옆에서 노래 흥얼거리는데 조용히 좀 해. 이런 거 되게 무한하고 기분 안 좋거든요? 조용히 안 해. 귀 썩겠어. 못 부르니까 그렇지. 내 사랑해. 시끄러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티라스가다요 <웃음> 럽탕을 날짱 요 정도 뿌려줘요. 자 그리고 날로금 진짜 조금 됐지. 저렇게 하고 바로 돌려서 문거물한다며.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밑에 집에서 우리 집 애기 사는 줄 알겠다. 야 여기 하얘진 거 보여 지금? 그래도 안돼 뚱뚱해가지고 쿵쿵쿵 거린다고. 나 지금 뭐라고 했어? 뚱뚱하다고. 네. 스 아우 시끄러. 맛있겠는데? 응 음, 아. 아! 뭔가 굽굽한 냄새가 확 들어왔어 방금. 실러로 이렇게 해서 옛날 방식의 메뚜기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제일 작은 이 럼소금 메뚜기 한번 먹기전에물한 모금 마셔도 될까? 아니 그 텁텁한 마음으로 텁텁하게 먹어. 너 저렇지. 텁텁한 입으로 텁텁하게 먹어야지. 그래. <웃음> 초베르 영화 틀어. 영화 보면서 먹게. 개 맛있는데요? 아니 진짜로. 조금 더큰거 갈까 이번에?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당아대비스컷시였어요 바로 먹어초베르 살짝 찍어네요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통통하죠? 자 이거 통통한 거다한 먹어볼게요 초에 음. 살이 있으니까 더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너왜자세가겠다고 야? <웃음> 우리 월세야 임마 내려와 몇 킬로인데? 60? 번 60이야! <웃음> 이거 지짜 미안해 아니 여러분 근데 제가 옛날에 메뚜기 먹는 컨텐츠 몇번 했었는데 노런 식으로 막살탕과 차에서 버무려서 안 먹고 그냥 찍어 먹거나 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 요 근데 너뭐 먹어볼래? 내 친구들이 나 진짜 싫어하고 내가 놀아줄게 평생. 아 싫어. 약속. 싫어. 이게 가운데로 바뀐 거한 순간. 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크기를 집어었구나탁 털어 넣어봐, 내야 할수 있어.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야. 추루추루 하기 싫어. <웃음> 이번엔 그냥 먹어. 초베배를 어때? 오징어 맛나. <웃음> 진짜 어때? 진짜 오징어 맛. 맛이 없진 않지, 사실. 맛이 막 없진 않은데, 어.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아, 곤충이 단백질이 엄청나기 때문에 너는 방금 소고기 100g을 먹으러 똑같은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100g은. <웃음> 자, 여러분, 요게 방학개비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빅존에서 잡은 거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요 방암개비만 입에 넣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얘는 안에 내장이 많이 실패인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저도 그게 2년 전이라서 단련됐습니다. 바로 먹어게요 초베르. 아닐걸? 맛있어 아해 그럼 다른걸 빨리 입가심해 그게 맞아? <목소리> 맞지? 응 음. 맞지? <목소리> 아 방앗검이, 너무, 이거 방앗갬이 향이 너무 좀난다 왜냐면 야간 똥을 제거했지만 먹데 결국 예 소금이랑 설탕에 침이 계속 나와 <목소리> 그 먹을 수 있다 솔직히 이 야, 근데 뭘 먹을거면 맥돌이 을쳐먹겠지 저번에 먹었는데 마지막에 그방아개비 큰거는 내장이 씹히는게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에 그 꿉꿉한 향이 있어요 근데 꿉꿉한 향이 점점 강해지니까 구역질이좀 나오는 냄새예요 나중에 방아개비드시때는방아개비를 완전히 튀겨서 드세요 근데 저, 여러분 저도 알아요 아무도 내 영상을 보고 방아개비를 안쳐먹을거 방아개비 처먹는 애한테 주자 일로와 이랬꺄너 뒤졌어 <웃음> 야, 어, 복수. 먹어. 그렇지, 잘했어. 너만 내 편이구나. 옳지, 옳지, 옳지. 그라지, 그라지.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아유잘 먹네. 저 뒤에 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아유,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사냥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진짜 밥끝쳐먹고 이러는데 어이고 야. 자, 원래 이렇게 처먹어야지. 왜 이렇게 안 처먹었어? 미꾸라이 만 처먹고. 상만아. 그만 좀봐 부담스러워지 이게 얘네가 혀를 낼린 거리면서 약간 냄새를 맡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지금 상마이 쪽으로 온거 보니까 얘좀만더 크면 상마이 머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붐바야 나가고 싶어 나와 놀아 놀아 야야야야야야